예수님께서는 죄를 이기는 본이 되십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진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미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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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람의 길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노화되셨고 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오십도 못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살아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의 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저주받은 육체를 입으셨었으므로 죄를 이기시기 위해 매우 치열한 싸움을 싸우셔야만 하셨었습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다른 몸을 입으셨더라면 우리에게 죄를 이기는 본이 되어주실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본이 되어주실 수 없으셨다라면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지 못한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본이 되실 수 없으셨다라면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지 못한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율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범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이 의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된 것을 너희가 안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줬지 않고 그 영을 조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죄를 이기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가 왔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항상 아버지와 동행하셨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받고 성령 하나님을 충만하게 모시면 죄를 이깁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다른 몸을 입으셨었다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저 그리스도니 만약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육체를 입으시지 않으셨었을 것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저주받은 육체를 입은 우리보다 훨씬 편안한 조건에서 개명을 지키셨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훨씬 힘든 조건에서 죄와 싸우는 우리에게 개명을 지키라 명령하실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육체를 입으시지 않으셨었다거나 예수님의 육체에 죄의 소욕이 없으셨었다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우리가 느끼는 죄의 유혹을 느끼실 수 없으셨었을 것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이기는 본이 되어주실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개명을 지켜 부활할 수 없을 것이고 개명의 진실함 역시 증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죄성을 입으셨었음에도 죄를 이기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이 천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아담을 대속하사, 성령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임하실 수 있으시게 되셨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 하나님을 모시면 부활 변화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께서 아담에게 죄를 이기는 부활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부활할 천 열매들이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냐.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육체를 입으신 아담이 되심으로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죄의 유혹을 느끼셨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항상 성령 하나님 안에 거하시며 아버지를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범죄하시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